네! 저번 시간에 요 두번째로 오! PV! 공식 PV 베이스를 구경하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!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제집이고요 로딩이 좀될거예요와와 와. 여기는 오. 바뀌고요 집은 대충으로 이렇게 베이모스문으로 다 둘러놨어요 어느정도 멋있다. 약간, 앞이 약간 그, 뭐라 해야 되나요? 약간 낚시터 느낌? 많이. <웃음> <웃음> 오. 오. 여기는 뭐예요, 여기 앞에? 여, 여기는 그냥, 그 뭐지? 화로 넣으려고, 화로 넣으려고 그냥 만드는 거고요. 그냥 뭐라 그럴까, 좀 꾸며놓으려고. 근데 화로가 딱히 필요 없잖아요. 에버, 에버에서 이제 철 키우면 되니까. 네네. 그래서 여기는 그냥 그, 가솔린 같은 거 굽는 용도로 지금 쓰고 있고요 뒤편에는 이제 거래소 조금 살짝 만들어놨어요 거래소요? 네, 그니까 상점 사고 팔때 아니면 누구한테 나눔해 줄때 아... 넣고 꺼내가라고 하려고 살짝 만들어놨고요 그 죄송한데 혹시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그냥 뭐... 아프라기라고 하죠 아프라... 아... 네, <웃음> 좀 오래되신 분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저. 어? 예, 여기는 수중 불딩장을 만드는 거고요. 어이, 예, 조금 밋밋하게 만든 것에서 좀 천장으로 좀 무늬를 좀 만들어볼까 해서 이렇게 좀 어. 정성을 들여서 좀 만들었습니다. 아. 오. 수중 오. 공룡 불리기 하려고 만들어놓은 거죠? 오 넓다. 여기서 그럼 주로 뭐 어떤 거 불리딩 하세요? 그럼 어, 여기 초소도 던져집니다. 어우 진짜요? 예, 투소가 이제 간신히 그안 던져져가지고 이 천장을 올린 거거든요 아 천장은 안 올리면 안 던져져가지고 나머지 수중생물 공룡들 다 여기서 브리딩하고 있고요 오약 혹시 직업이 건축 그쪽 계열이세요 혹시? 아니요 프로그래머입니다 아, 아 왜냐면 이게 약간 그 수영장 느낌 예, 나가지고... 예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어, 오... 오 멋있다 아까 그, 보고 그냥 지나갔는데. 네네. 여기는 뭐 하는 데요 아, 거기는. 원래는 용도가 물멍 때리는 곳인데. 아, 물멍? <웃음> 네, 물멍 때리 여기다 이제 화토풀 양쪽에 켜놓고서. 네네. 밤에 되면, 예, 보고 있으면 좀 이렇게 멍 때리고, 보고 있으면 앞에 앉아가지고 보고 있으면 괜찮습니다. 아... 오, 여기 스팀 약간. 여기 약간 그걸 노리신 것 같은데요? 찜질방? 아, 아닌가요? 아 <웃음> 아니요. 이거는 원래 여기 원래 있는 구조물인데. 네, 네. 여기 이거 지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있어요, 이렇게. 아. 오! 벽 세운 대로 직진하시면 그냥 올라옵니다. 오, 야. 야, 이거 이거 센스 있었네요, 이거. 약간 찜질방처럼 활용하려고 유리벽으로 쓰셨나. 아, 이거 처음에는 이 벽을 안, 엘리베이터 안 만들고 네. 그냥 함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앞에 덴저라고 표시표시만 만들어놓고 아. 약간 놀이동산으로 노는 용도였는데 음. 옥상이 올라가는데 너무 날아가기가 좀 귀찮아가지고 네. 만들었어요. 어... 아유, 센스가. 어, 여기 이제 집 안으로 예, 들어가실 까요 네. 어, 여기 많이 비었는데. 아, 이 예, 그냥 비어 놓은 겁니다. 여번으로 어. 그냥. 아 여기는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구나. 예오 이거 활용도 괜찮은데요, 이런 거. 오 잠깐 뛰었다. 아아 여기 또 이렇게. 예 바닥에 이제 깔아놓고 오. 이제 밥솥에다가 이제 좀제가좀 좀 뭐랄까 좀 동선을 좀 중시해서 얼마큼 음. 좀 뭉쳐놓고 좀 집도 이 이상으로 크게 안으려고 안에다가 조금 오밀조밀하게 때려박은 게좀 있어요. 설마 이거 가차타워인가요? 맞습니다 어? 근데 데디박스가 없는데요? 아 이거 가차는 위로 올라가시면 가차가 두 마리가 있어요 원소가로 하는 용도인데 지금은 안 돌리고 있고요 오... 이 원숭이... 이 원숭이 네. 좋나요? 아 이거 제가 이게... 뭐 이거 캐다가... 약간...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캐면은 안 캐지는 각도가 있어요 예 네, 맞아요 귀찮아가지고 이거 원숭이로 바꾼 게 얘는 이렇게 쿵 때리면 다 오거든 요 이렇게 그거... 그... 그것도 기, 좋아요 엑소 맥 여러분 여기 집... 은... 만드신지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? 처음에 만들 때는 돌집으로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테크제 바꾸고 나서는 한참 됐죠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내부공사 그 테크바닥 테크박스 깔면서 그때 깐거 떼고는 되게 오래됐죠 이것도? 젠투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장물밭으로 <웃음> 어, 와 이거 장물밭으로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아 이거 저 몰랐을 때 한단 내리는거 몰랐을때 뭐 어떻게 해야되나 다른사람 내리는거 있던데 고민하다가 자궁밭으로 한번 해봤더니 되길래 그냥 해봤던거예요오 오, 신기하다 여기 말고도 집에 없는데 더 있거든요 오, 다른 매배요? 예아 그쵸 그쵸 여기 2층은 거의 브리딩하는 곳인가봐요 맞습니다 저희집에좀 특징이라고 하면 요거 지금 발전기 여기 하나 있거든요 네. 이거 하나뿐입니다 발전기 이 건물에 와... 이거 PVP였으면... <웃음> 또 어디 또볼거 있나요? 아까 네, 잠깐 여, 봤는데 근데... 엄청 부자신 거 네. 같던데 아... 다른 데 가시면 여긴 이 괜찮다 우주... 우주요? 예 제가 맵 있는 거 제가 텔포 있는데 우주 여기는 오 여기 어디에요? 여기 우주 쪽이요 지금. 어 지금 원소 아닌가요? 예원소파트이네요 지금 어캐는거좀 도와드립니까?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한 세태밖에 놨어요 아아 여기도 이렇게 빌드 잠깐 요... 여기 숨어 살기 좋은거 같은데? <웃음> 여기 다들 많이 아시는데 여기가 이제 맵 변경돼도 우주 변경돼도 영향을 안받는 곳이라 아 기둥으로 이렇게 스냅을 잡으셨구나 네네